색소성 자반증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잘 치료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이선진 원장입니다. 자반증 중에서도 색소성 자반증은 진하게 남는 색소침착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색소성 자반증이 흔적 없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색소성 자반증은 다른 이름으로는 모세혈관염이라고도 해요. 모세혈관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피가 피부 아래서 붉은 반점으로 비쳐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에서의 자반은 볼펜으로 콕콕 찍어놓은 것처럼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서로 모여 있고 주변에는 거뭇거뭇하게 색소 칠착이 남는 모습을 보여요. 다른 자반증과는 다른 그게 색소성 자반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착색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물론 알레르기성 자반증에서도 착색은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만성으로 진행됐을 때 착색이 나타나는데 색소성 자반증은 발병 초기부터 착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반점이 붉은색으로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갈색이나 적갈색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색이 바뀐 반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피부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은 착색 방지를 위한 치료도 중요합니다. 사진의 환자분도 자반증이 생긴 지 1년 이상 되셔서 착색이 진행된 채로 내원해 주셨는데요. 여성분이다 보니 다리에 생긴 흔적 때문에 여름에도 짧은 옷을 입을 수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색소성 자반증의 두 번째 특징은 쉽게 만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처럼 관절이나 위장, 신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동반 증상이 없 보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켜보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점이 다리에만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나 배 등으로 점점 퍼지고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놀라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장 좋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만성화된 채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색소성 자반증이 대부분 성인에게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주로 2에서 5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지요 하지만 색소성 자반증은 거의 대부분 성인에게서 발생해요. 이런 특징 때문인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 많이 발병하는 알레르기성 자반증과는 달리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사진의 환자분께서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자반증이 시작되셨다고 해요. 색소 침착은 왜 남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상처가 나거나 뾰루지가 올라오는 등 염증 반응이 생기면 염증에 자극 받은 멜라닌 세포는 문제가 생긴 피부에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는 염증이 가라앉고 피부가 아물 때까지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색소성 자반증에 동반되는 색소침착은 멜라닌 색소가 아니라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혈액 성분 중 페모시데린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축적되어 생기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핵소침착이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색소침착의 원인을 어혈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착색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면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근본 치료도 병행이 되어야 하고요. 간혹 색소성 자반증은 붉은 반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이 없으니 그냥 지내라는 말을 듣고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색소성 자반증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해요 거기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착색도 진해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도 이세 가지를 고려하여 색소성 자반증 특허처방인 색소 자로탕을 처방해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다리에 있던 붉은 반점들은 모두 잘 진정이 되었는데요 치료 후에도 초반에는 착색이 조금 남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 있던 착색들도 많이 흐려졌고요. 색소성 자반증에서의 색소침착 정말 영구적으로 남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색소성 자반증에서 나타나는 색소침착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동경안위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본 결과 자반증이 호전됨에 따라 주변에 거뭇거뭇한 자국들도 점차 옅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색소침착이 옅어지는 정도나 옅어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오랜 기간 색소침착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조기치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만성화된 색소성 자반증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색소성 자반증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잘 치료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 해 해요. 주셔야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만성화되는데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성화가 되면 색소침착도 더욱 광범위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성화가 되기 이전에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으려면 색소침착의 원인도 함께 치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은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면서 어혈을 없애주는 치료가 꼭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